안녕하세요. 먹부리 엄마입니다. 아, 손톱을 제가 직접 집에서 하다 보니까 이제 하는 건 괜찮은데 뒤에 이제 제거할 때 그때 이제 집에서 격식 없이 그냥 제가 이제 뜯고 뭐 하다 보니까 손톱이 너무 많이 얇아진 거예요 그래갖고 손, 요즘은 손톱이 막 종이 짝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새는 이제 네일을 못하고 있고 지금 네일 이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집에서, 집에서도 집에서 네일 관리할 수 있도록 요즘은 좋은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별로 비싸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여름을 겨냥해서 제가 여름에 이 제일 네일 다시 하려고 지금 제가 이제 관리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관리하는 거를 좀 찍어 보려고 해요 제가 이 제품으로 관리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손톱을 제가 집에서 하다 보니까 손톱을 이렇게 뜯는 과정에서 제가 이제 막 긁고 막 하다 보니까 손톱이 종이 짝처럼 얇아진 거예요 그래서 요즘 지금 제가 몇 개월 동안 지금 손톱을 영양제만 바르고 제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집에서 이 손톱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해요 이게 아쿠아 젤인데요 요 젤로 손톱에 이렇게 발라 갖고 계속 이렇게 롤링을 해 줘요. 스며들게. 이것도 그러니까 뭐 영양 주는 거, 얼굴에 영양 주는 것처럼 이것도 손톱에 영양 주는 영양제예요. 그래서 요거를 계속 이렇게 롤링을 해 줘요. 스며들게. 이렇게 롤링을 해준 다음에 이 제품 울트라 스트렝스를 손톱 위에 곱게 펴 발라 줄 거예요. 이건 남자분들도 순톡 관리하실 때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겠어요 이게 무색이라 지금 이거 이한 손톱이고 이건 아무것도 안한 손톱이거든요 이거는 엄청 건조하죠 근데 요거는 요렇게 한 두세 번 덧발라 가지고 여기 설명서에 어떻게 써 있냐면 울트라 스트링스너를 2, 3일에 한 번씩 덧발라 주다가 일주일 후에 리무버로 지워 준후이 상태를 제가 지금 이거 한 거를 한두 번 반복해 주면 은 나중에 손톱이 굉장히 강화된대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를 계속 손 손톱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거를 제가 한번 꾸준히 해보려고 해요 이렇게 약하고 손상된 손톱을 이렇게 영향을 줘 가면서 두세 번 정도 이거를 반복하고요 리무버로 깨끗이 닦아낸 다음에 이 과정을 한 두세 번 정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렇게 울트라 스트렝스너로 2, 3일에 한 번씩 이 위에다 계속 덧발라 줬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일주일 후에 이 이제 리무버를 가지고 이거를 다 깨끗이 지운 후에 이 아쿠아 젤 세럼을 발라서 손톱을 또 롤링을 또해줄 거예요 이걸 한세번 정도 계속 반복을 하셔야 돼요 저번보다 많이 건강해졌어요 이거를 이렇게 한세번 정도 반복하면 지금도 손톱이 많이 딱딱해졌거든요. 지금 많이 건강해졌어요. 저번에는 이렇게 막종이짝같이 이게 다막 부러져서 나갔거든요. 근데 지금 많이 건강해져서 이렇게 딱딱해졌어요. 이제 손톱이. 그래서 이렇게 롤링을 해준 다음에 이 울트라 스트렝스너로 그 위에 또 발라줘요. 이렇게 한세번 정도 반복하면 은이 손톱이 많이 상했던 손톱이 이제 정상으로 돌아올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네일을 바르려고 해요 어 이렇게 이제 손톱 표면에 아쿠아 젤 셀럼을 발라서 이렇게 롤링해서 이제 완벽하게 흡수시켜 준 다음에 어 울트라 스트렝스너를 손톱 위에 이렇게 얇게 이제 펴 발라 줬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을 제가 이제 울트라 스트렝스너를 한 2, 3일에 한 번씩 계속 발라 주고 어, 한 이월 정도 한세번 정도 하다가 일주일 후에 제가 이제 이거를 다 리무버로 깨끗이 닦아낸 다음에 다시 그거를한세번 정도 반복을 했어요. 그때 이 손톱이 많이 이렇게 강해졌어요. 전에는 이 손톱이 막이렇 휘었거든요. 근데 지금 많이 그래도 이제 정상인에 가깝게 완벽하게 좀 이렇게 딱딱해진 것 같아요.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 이제 스티커를 바르고 싶고 하면은 이 구해줘 119 세럼으로 손톱 이게 손상 손톱용에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로 제가 여기를 이렇게 영향을 줬어요 요 세럼으로 손톱과 요살 여기 사이를 깨끗이 제가 관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발르기도 편하게 이렇게 부츠로 돼 있어 가지고 발르기가 이렇게 편해요 제가 한 3주에 걸쳐서 손상된 손톱을 제가 이제 지금 이제 건강하게 다시 예전처럼 지금, 지금 이렇게 관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제가 이제 손톱에다가 네일도 할수 있고 제가 이제 뭐 스티커도 붙일 수 있고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 3주간의 일정으로 제가 손톱 관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영상 찍어봤습니다. 먹뿌리 엄마였습니다. 감사합니다.